같이 해보실게요. 하늘 보고 누우셔서 홈롤러 위에 발 올려놓으세요. 이 상태로 브릿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네번앤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앤투앤쭉 꼬리뼈부터 길게 올라가세요. 앤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앤 두번 더 쓰리 쭉 올라가시고 목에 너무 과한 힘 들어가지 않게 부드럽게 다운 마지막 앤포쭉 올라가시고 앤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옳지 자한 다리만 폼롤러 위에 올려 놓으시고요 브릿지 올라간 상태에서 왔다갔다 움직이실 거예요쭉 N 그대로 살짝 밀었다가 땡겨 오시고, two 땡겨 오고, t h r 땡겨 오고, f o 땡겨 오고, five 땡겨 오고, six 땡겨 오고, seven t 쭉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후자발 바꾸실게요. 그대로. 한 다리로 싱글 브릿지 올라가시고 자 오른다리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3, 쭉 골반 움직이지 않게 4, 5, 쭉 당겨오고 6, 2, 7, 2, 8, 쭉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정수리 길게 유지. 헐지. 다리 내려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발로 졸졸졸 졸 가지고 오시고 어리 밑에 힙 뒤에요. 골반 뒤에 천추 있는 데다가 폼롤러를 두세요. 두 손으로 폼롤러 양옆을 잡으시고요. 가슴 후 내려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다리씩 들어서 천장 위로 두 다리를 쭉 뻗어 올리실게요. 이 상태로 8세트 쓰저후엠후엠투엠 둘 M, 쓰리 M, 둘 M, 포 M, 둘 M. 이때 다리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N, 식스 M, 둘 M, 세븐 M, 둘 M, 에잇 M. 그렇지. 바이스클 연결할게요. 그대로 후 M, 후 M. t w n 최대한 멀리 뻗어요. and, t and, t and, f and, t and, f and, t and, s and, t and, s n and, t last, e i And 그렇죠. 그 상태로 헬리콥터 연결 a n 그대로 and 양옆으로 오픈해서 위아래 a n 반대로 180도 서클2 and 3 and 4 and 5 and 6 앤드 똑같이 다리가 움직여요. 반대로 앤 여덟 라스트에잇 그렇죠. 그 상태로 위로 들어서 풀 서클 할게요. 앤 그대로 아랫배 꽉 잡아요. 쭉앤투앤 요건 여섯 번 할게요. 앤 쓰리 앤두앤포앤두앤 five, n 허리 뜨지 않게, and, six, a n 올려다리 e 스 e down, down, a n 멀리 뻗어서, and, three, and, two, and, f o u n d n d n d two, l 그렇죠. 그대로 무릎 구부려서 한 다리씩 내려놓으시고요 엉덩이 살짝 들어서 폼롤러를 흉추 뒤 허리가 아니라 흉추 뒤 브레지어 끈 있는 쪽에다가 놔주세요. 견갑 아래에 그대로 두손 깍지 끼시고 아치컬 4번 네 아치로 흉추 스트레치 앤컬 갈비 부드럽게 앤투쭉 가슴 확장시켜 주시고 후컬앤 쓰리 쭉앤후컬앤포 아치 앤컬 그렇죠 자그 상태 컬 상태 유지하시고요. 그대로 밴드 밴드 들어서 싱글 렉 스트레치 복근 운동이에요. 투 쓰리 포아바이 앤, 식스 세븐 N 두 N, Nine N 두 N, n 그렇죠그 상태로 더블렉 준비 후 N 두 하나 N 그르죠 N 투, N 두, Three N 두 N 다리 펼때 허리 뛰쳐나가지 않게 N 두 갈비 다운, w n N 7 N 앤, 둘, M e i g h 두 개만 더 M nine M 두 그렇죠 그대로 다리 쭉 펴셔서 c 죠 앤, 위아래로 M 2 앤, t 앤, o M 3 w o M three M 두 M f o 다리 많이 안내리셔도 돼요 s i M 둘, seven M 둘, eight M 복부 속, nine M last M ten M 그렇죠 무릎 꿇어 앉고 잠깐 쉬세요. 훅 폼롤러 밀어서 목 뒤에 후두골 아래 편안하게 되셔서 잠깐 목 스트레칭 도리 도리 하시면서 풀어주세요. 호흡하시면서 후. 그 다음은 우리 플랭크 하실 거거든요. 자, 천천히 폼롤러 치워서 옆으로 돌아 일어나주세요. 무릎 꿇고 잠깐 앉으셨다가 그렇죠. 준비하시고 폼롤러 위에 처음에는 엘보 플랭크 먼저 해보실 거예요. 엘보를 팔뚝을 대시고 그렇죠. 한 다리씩 뒤로 쭉쭉 펴주시고 30초 동안 버티실게요. 준비, 흐. 자, 시작. 흐, 엔. 그렇죠.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앞뒤로 길어지는 거, 그렇죠. 폼롤러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밸런스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너무 팔꿈치에다가 대시지 마시고 팔꿈치 가까운 팔뚝에다가 대셔 주세요. 호흡 계속 유지할게요. 아랫배 싹 집어넣으시고 뒤꿈치 최대한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2초, 1초, 그렇죠. 잠깐 쉬세요. 후. 이번에는 엘보 플랭크 하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랭크 자세 손목 쫙 펴주시고 이 싱글 렉, 어드밴스 버전 해보실게요. 다운, 앤, 투, 다운, 쓰리, 다운, 포, 다운, 파이브, 다운, six, 두, s e v 두, e i 두, n i 두, t 반대 다리 하나, n, 그렇죠 손목이 너무 꺾이면은 불안정하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손목 너무 꺾이지 않게 폼롤러 가운데에서 살짝 위치 잡아주세요. 두, seven, 두, 둘, 나인, 라스트, 텐, 그렇죠. 그대로 아기 자세 하시고, 그대로 레스트 아기 자세. 후. 고개도 도리 도리, 손목도 조금 풀어 주셔도 되고요. 스르르 르 일어나시고 옆으로 사이드 라인으로 누우실 거예요. 폼롤러는 옆에 자기 척추랑 일직석상으로 놔주시고요. 그대로 위의 다리를 밴드에서 폼롤러 위에 올려주세요. 밑의 다리로 운동을 같이 하실 거예요. 준비. 밑의 다리 업앤 다운 스무 번. 업앤 다운. 투앤 다운. 쓰리 앤 다운. 포앤 길게. 파이브 앤 길게 하세요. 6, 두앤 세븐. 두, 에잇, 두, 나인. 두, ten, 더, one, 길게, two, ten, 열개 더, n d o 길게, t 그렇죠, three, two, four, two, and f i and s i and seven, two, eight, 두 개만 더, n d nine, two, ten, 그렇죠. 그대로 한 숨. 흐, 자, 서클 10번 돌리실게요. 그대로. 하나. n 발끝으로 원 그리세요. 3. n 4. n 5. n 6. n 7. 8. n 9. n 10. 을잘 그리셨어요. 그대로 반대로 돌아서. 알지?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은 골반 어깨 정렬 맞추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위에 다리 폼롤러 위에 올려놓으시고 밑에 다리로 2 0번 똑같아요. 척추 길게 하세요. 후 준비 N 하나 다운, 길게 투, 그렇죠 three two N four t w 두, eight, 두, n i more 계속 o 그렇죠 two, 두, three, 두, f o u 끈적끈적하게 하세요 nine l 텐 내렸다가 서클 같은 방향이에요. 아까랑 준비. 엠 하나. 둘. 셋, 앤 4, 5, 6, 7, 8, 앤 9, 앤 10. 옳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흐. 자 그대로 일어나 앉으셔서 앞바다리 또는 멀메이드 자세로 옆구리 스트레칭 준비하실게요. 폼롤러 옆에다가 두시고 준비 내쉬면서 후 레터럴 플렉션 시선 앞에 멀리 보세요. 네번 할게요. 앤투 자연스럽게 폼롤러 밀어주면서 둘앤 쓰리 길게 앤 두, 허리보다는 흉추, 가슴통이 있는데 위에를 넘겨주세요. And, 옳지. 폼롤러를 사선으로 바꾸셔서요. 그대로 두 손으로 그대로 c 오버, 스트레치. 그렇죠. 똑같이 네 번. And, 머리부터 인사하듯이 툭, 폼롤러를 굴려있는 거예요. And, t 쭉. And, t And 그렇죠. 발 바꾸시고 다리 바꾸시고 폼롤러도 옆에 똑같이 레터럴 플렉션 네번 준비, 앤, 후. 앤, 갈비뼈 사이사이 숨쉴수 있도록 앤, 투, 앤, 그렇죠. 앤, 둘, 셋, 쓰리, 호흡은 내셔도 되고 들이마셔도 괜찮아요. 앤, 편안한 호흡으로 앤, 그렇죠. 사선으로 옮기셔서 두 손으로 앤, 그대로 컬 오버, 등 흉추 스트레치. 앤, 옆구리 등 같이. 앤, 투, 앤, 두, 앤, 쓰리, 앤, 두, 앤, 포, 후. 앤, 정면 보시고 정면으로 앞바다리 하시고 폼롤러 앞에다가 그대로, 후, 스트레치 앞으로 두 번만, a 쭉 일어나시고, 머리부터 툭, a 그대로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정면 보시고 한숨, 후, 잘하셨어요.